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2021년 아카이누 등장. 최신판 원피스 바운티 러시 캐릭터 순위표 등급표. 자, 1위 원수 아카이누, 2위 해적왕 골드로저 3위 코즈키오등 4위 습격키드 5위 검은수염, 6위 가조소, 7위 공빅 8위 류피 9위 습격로 10위 사상 11위 드조로, 12위 페루 되겠습니다. 이 페루 진짜 무시못해 이 스킬 돌리는 키드와 페루가 붙으면 과관이래 <웃음> 이거 진짜 웃기네 자 여러분들 이게 캐릭터를 설명해 주려면 내가 그 캐릭터를 써보는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1위에 원수 아카이누 저는 두가지 스킬이 다마음에 들어요 유성화산으로요 원킬 낼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 불게. 개 아직도 그게 입에 안 붙는데 그불개도요딜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원킬이 굉장히 잘 나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히켄 히켄이 아니죠. 이제 용암으로 주먹망지 날리잖아. 그것도 딜이 좋아요. 그리고 회복 특성까지 있어서 원수학하면 진짜 좋아요. 그니까 러 내가 지금 1부인데 2부까지 가면 은 진짜 진가를 발휘할 거예요. 정말. 그리고 용암 펀치를 막 날리잖아요 그것도 딜이 너무 좋아요 아주 만족에 만족됩니다 만족에 만족에요 매우 만족 견고홍련 견고홍련이라고 합니다 견고홍련 그리고 해적왕 골드로저 좋아요 딜이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아카인으로 로저를 잡아요 잡기는 잡아요 근데 나는 로저 제일 장난하는게 이거 카무사리 날리는게 진짜 너무 짜증나요 나는 원래 카무사리가 그냥 카무사리하고 빨리 나가거든 오대한테 그냥 날라가면은 오대 깃발 뽑다 날라가는거야 겸교홍면 음. 아유 이름 참 복잡해요 그래서 로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적왕 아니겠습니까? 1위는 해군왕이고 2위는 해적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위 아카이노와 로저 같이 가고요 로저는 확실한거는 5성 이상이어야 쓸만합니다 제가 지금 4성 로저 쓰고 있는데 조금 힘들어요 아 유성화산을 써야 마그마주먹이 나간대 아 정정합니다 자, 1위 원수와 카이누 정말 좋은 캐릭 딜 좋은 캐릭 유성화산을 쓰면 마그마주먹이 나가요 마치 불사부의 히켄 이켄처럼 그거 나가는거예요 그것도 딜이 좋고 견교홍련 견교홍련 스킬 개꿀입니다 그거 그냥 딱 날리면은 스킬 범위도 넓어갖고 멀리 나가고 우리 아론파크에서 건너편에서 건너편 날리면 맞아요 아주 개꿀이에요 네 그리고 해적왕 골드로 도 말이 필요 없죠 카무사리 한번싹 날리면 오뎅이 싹 날라가요 그리고 기법에는 역시 누구다 오뎅이다 근데 오뎅의 스킬로는 원킬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1위에서 3위로 좀 조정이 돼서 딜케가 1위로 2 올라갔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오니가시마 습격 키드 여러분 습격 키드 내가 써보지는 않았지만 당하기는 많이 당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는 이유가 있다 네 이슬을 쓰면서 회복을 한다 메인 메인 자리에 습격키드가 가서 이스돌리잖아 근데 메인자리는 탈환해야되잖아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그때 뒤에서 원수 아카이노가 견교 홍련을 날려주는거야 그냥. 빡 근데 원카를 빨리 잡는게 프랑키 장군이라고 하네요 딴딴하니까요 네, 원바로는 무조건 원킬 정답 자 그리고 5위 검은수염 어떠한 캐릭터 조합과 어떠한 공격수 득점자의 조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이 검은수염이고 그리고 일단은 스킬 자체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조작도 나는 간단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돼요. 검수 조작은 정말 간단해요. 쉬워요. 그래서 검수염을 은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초보자에게도 손에 잘 맞거든요. 그래서 나는 검수가 좋다고 생각해요. 초보자 순에도 진짜 잘 맞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음. 수비수에서 탑이 검수인 이유예요. 그게 컨트롤도 좋고 스킬에 또 딜도 잘 들어가고 네, 그래서 저는 검수를 5위로 추천하고 어떤 캐릭터와도 잘 어울리는 캐릭터다. 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6위. 가두섭입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스트레스 유발키. 갓두섭 자, 죽어도 살아나고 죽어도 살아납니다.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원키를 내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키를 내도 살아나는 게앙 스트레스라는 거죠. 네. 원바로 체부의 좀비캐 가조섭을 6위 그리고 여전한 공복 빅맘 7위 그래도 초패캐로잘 버티고 있다 공빅 그리고 8위 류피 류피 여러분 그거 게틀링 쓰면요 아 이게 조금 근처에 있어도 그걸 맞으니까 좀 짜증이 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류피가 8위 그리고 로우가 그위인 이유는 로우가 룸치면 은 거기 안에서 진짜 이길 수가 없는데 로우가 컨트롤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금 9위가 될것 같아요 류피와 로우를 놓고 봤을 때는 류피가 일단은 딜케이기도 하지만 컨트롤 하기가 로우보다는 쉽거든 음. 네. 로우보다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리의 보통의 컨트롤 보통의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는 류피가 8위 조금 컨트롤이 어려운 로우가 습경로우가 9위 네. 가 되고. 자, 1 0는사황 샹크스. 왜냐, 이제 그리폰을 다 피한다는 거요. 예사황 샹크스를 지금 계속 12위, 12위 밑으로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아,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A 플러스까지는 그리폰을 맞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11위는 드레스로자 조로입니다. 드레스로자 조로. 평타를 길게 때, 평타를 때리는데도 범위가 넓어서 저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킬로도 어쨌든 원킬이 나는 캐릭터기 때문에 저는 드레스로자조로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위는 페루입니다 페루 이게 페루가 짜증나다는거야 예 페루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날라댕긴단 말이야 날라댕기면서 폭탄 떨어뜨리면서 도망가는데 범수같은 캐릭터는 뒤에서 잡을 수가 없어 느린 캐릭터로는 그래서 페루도 가두선 못지않는 진짜 짜증나, 짜증나는 캐릭 스트레스 유발캐가 릭터이페루예요 페루 근데 퀀트몰이 어? 그닥 쉽지는 않으나? 이 페루가 내가 봤을 땐초패키를 가장 잘 괴롭히는 캐릭이 아닌가 가두속 다음으로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그래서 2021년 2021년 아카이누가 등장 최신판 원피스 바우티러시 캐릭터 순위표와 등급표는 요렇게 1위에서 12위까지 되겠습니다 1위 새로 등장한 우리 원수 아카이누 2위 해성왕 골드로저 3위 코스키 오뎅 4위 습격키드 5위 검수 6위 가두섭 7위 공빅 8위 류피 9위 습격로 10위 사망샹크스 11위 드조로 12위 페루 되겠습니다 박수 세번 시작 정리를 아주 잘했죠 최고의 조합은 그래도 뭐다? 로저와 오뎅이다 이 지금 아직 꺼내지 않은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성 상디지, 요즘 지금 이제 각광받고 있죠? 퀸이랑 다이다이 뜨고 있잖아요. 각성 상디. 레이드 슈트 입지 않았는데, 그거를 몸에 맡겨서 개조를 했나봐, 지금. 퀸을 잡아요. 각성 상디, 진짜. 나는 상디 캐릭터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